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2000명 구독자 감사 인사드릴 겸 효과음 50개와 크로마키 소스 10개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스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스들도 있고 포함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밌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스들도 있으니까 취향이 맞는 걸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소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스들이 더 있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고 또 플러스로 제가 3 0 0 0명이 되면 더 많은 소스들을 배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소스들은 저도 누군가에게 감사히 받은 소스들 또는 제가 찾아서 모아놓은 소스들이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나눠드린 소스를 다운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효과 및 크로마키 소스 나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또 크로마키와 효과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만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다운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를 눌러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점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받으시려면 이 영상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위에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0번부터 50번까지 해가지고 번호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 등장이라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꼭 자막 등장할 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주로 자막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능적으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유튜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로 최대한 골랐으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만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전체 선택하셔서 똑같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더블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시고 다운로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로마키와 효과음 소스 무료로 나눠 드렸으니까 보시고 잘 사용해 보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다운이 받아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오픈통방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메일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편집하는 캡틴 3천명, 4천명, ,000명, 만 명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